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여러분들 상품 받기 정말 어려우셨죠 상품 소싱 정말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사업자가 없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위탁 도매 사이트를 수강생 전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수업만 들으셨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다 가입을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판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매위탁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마진이 괜찮지는 않아요 정말 사업자를 내기 전에 여러분들 위탁도매 사이트를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위탁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린 호의적인 사이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키워드가 괜찮은 상품도 이 도매 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도 있으실 거고 나중에 사업자를 내고 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는 도매 사이트에 가입하셔가지고 위탁으로 직접 공급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자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 위탁 도매 사이트, 도매 리뷰 채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도매 리뷰 채널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 리뷰 채널 사이트는 네이버에서 도매 리뷰 채널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바로 상단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보여지는데요. 다소 구글 광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가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고 여러분들께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위탁 도매 사이트 이용하지 못하는 저희 사업자가 없는 판매자님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다 보니까 제가 마진을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당하는 사이트에 광고가 다소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모양 누르시면 회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자 들어와 주시면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자 이용 약관에 대해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누르셔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내용 입력해 주시고 수강하신 수업명이라고 되어 있는 칸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와디즈 수강생이시면 와디즈라고 적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50 플러스 재단이시면 50 플러스 재단 그리고 서울시민. 대, 대학이시라고 하신다면 서울시민대학 이런 식으로 수업 들으신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기 누르시면은 제가 승인을 해 드릴 거고요 승인되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네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강생이 아니시면 이용할 수 없고요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멤버십으로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그 아이디를 여기에다 입력하셔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냥 일반 구독자는 이용하지 못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을 만약에 하셨어요 자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오후 12시 이전에 주문이 들어오면 당일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송장은 5시 이전에 입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12시 이전에 주문 들어오신 게 있으시다고 하시면 은 빠르게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결제하시면 오늘 바로 출고를 대부분의 상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사이트에 있는 저희 사이트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상품이 있다. 그러시면은 이 상품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판매가 되시면은 여기에서 buy now 버튼 누르셔가지고 구매를 해서 고객에게 보내 주시면 되는데 자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상품을 등록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이미지를 어떻게 다운을 받으시냐면 첫 번째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시고 이미지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주세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i m a g e y e 라고 해서 이미지아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이미지 다운로더, 이미지 아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보여지고요. 해당하는 프로그램 클릭해 주시게 되면 크롬 웹스토어에 확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삭제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설치라고 나와 있으실 겁니다. 자 크롬에 추가를 누르시거나 설치를 누르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퍼즐 모양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미지 아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해당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파란색 고정할 수 있는 앞쪽 모양을 클릭하셔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면은 요 보라색 버튼으로 해서 이미지 아이 한마디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도매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이미지아이를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상품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아이 버튼 누르신 다음에 사이즈에서 너비를 6 0 0픽셀 이상인 이미지들을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은 이렇게 12개의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Select All 누르셔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상세 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도매 사이트 외에 다양한 사이트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때에도 이 이미지 아이를 사용하시면 좀더 편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프로그램 이용해주시면 니다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받고 이 해당하는 상품을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상품이 얼마이냐 얼마에 팔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받아와 가지고 팔때 얼마가 남는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스텝 바이 셀 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자이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쇼핑몰 계산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쇼핑몰 계산기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쇼핑몰 마진 계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품목에다가 세제 입력해주고 아까 전에 보니까 만 800원이었던 것 같아요. 판매가는 어네 준수가는 1,800원이었고 준수가 1만9 0원이었던것 같습니다. 배송비는 무료배송으로 하지 않을 때는 0배송비를 무료배송으로 할 때는 요 판매가에다가 배송비를 더해가지고 경비에다가 어, 그에 해당하는 배송비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유료배송이라서 0이라고 적을 거고요. 스마트스토어에 팔 거라서 스마트스토어 그리고 부가세는 개인이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클릭하신 다음에 계산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얼마가 남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마진액을 계산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얼마에 판매를 하실지 계산을 해보신 다음 등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해당하는 상품이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가 됐으니까 주문을 해야겠죠. 자, 이 해당하는 상품이 팔렸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Buy It Now 버튼을 누르셔서 자 직접 입력 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받는 사람의 이름 한마디로 우리 고객이겠죠 주문을 해주신 우리 고객의 받는 사람 이름을 적어주고 고객의 주소 적어주고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되는데 일반 전화 없으시면 안 적으셔도 되고요 휴대폰 전화번호 꼭 적어주세요 이메일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은 어, 주문 처리 과정 한마디로 송장번호가 들어가면 여기 메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니까 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하단 부분에서 결제를 원하시는 결제수단 이용하셔서 결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오후 5시 이전에 여러분들께 송장을 입력을 해드릴 텐데 오후 12시 이전에 주문했는 건에 대해서 당일 발송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이페이지의 송장번호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 12시 이후에 주문하신 경우에는 다음날 발송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을 하시고 판매가 되면 위탁도매 사이트에 오셔서 주문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품이 출고가 돼서 송장이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스토어에 송장 번호 입력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발송 처리까지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리로 여러분들의 상품을 발송을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게 위탁 도매 사이트입니다. 제 위탁 도매 사이트는 사실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급해 드리는 상품 외에는 가격이 그렇게 네이버에서 메리트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러분들께서 꼭 도매 사이트 다양하게 이용해보시고 사업자를 내신 다음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위탁 사이트를 찾으셔서 또는 여러분들 직접 사입하셔서 본격적인 쇼핑몰 창업을 이어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나쌤이 운영하고 있는 위탁 도매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판매하셔서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되시는 날들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나쌤 김경환 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 e l